안녕하세요. 저는 사진가 이석영입니다. 이렇게 쉬는 날만 되면 자연에 나와서 캠핑을 즐기면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팔찌 프로젝트를 작년에 제가 촬영을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걸 대중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은지 우선 제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방법으로도 후원을 할수 있구나 그래서 후원을 하고 있고 주변 이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팔찌라는 이 외계체가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팔찌를 보면 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상 속에서 군득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감히 제가 그 친구들의 힘듦과 슬픔을 100%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순간들을 하루 팔찌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선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Give a nice day 하루 팔찌